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악세사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키에서 장착 가능한 악세사리는 목걸이 그리고 귀걸이 두개 그리고 반지 두개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고요. 우선 목걸이부터 살펴보면은 목걸이는 종류가 조금 여러 개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착용하는 게 황목이라고 해서 명예점수를 활용해서 이제 장비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목걸이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력본부에 있는, 어, 용사의 제작대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작할 때는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이라고 해서 명예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배피, 아키움, 가루, 아니 면뭐 단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뭐, 결정, 정수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각성을 통해서 다음 이제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각성이 다른 장비류는 성장할 때 확률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목걸이는 100% 확률로 각성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좀더 성장시키기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능을 보면은 이게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또 종류가 두 개가 있는데 작성을 할때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올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에버나이트 목걸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어 목걸이라고 해서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능력치랑 어, 사용 효과가 달라요 에버나이트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체력 그리고 받는 피해 율 감소 그리고 사용 효과가 이제 자신을 비롯해서 어, 주변 동료들에게 5천에 데미지 흡수하는 실드를 걸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어 목걸이는 체력 말고 정신 능력치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시전시간이 6% 감소 그리고 타겟팅한 대상을 부적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데이어 목걸이는 쓰지 않아요 데이어 목걸이는 쓰지 않고 에버나이트 목걸이를 사용해요 을 근데 그 이유가 받는 피해율 감소의 효과가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엄청 우수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6%가 웬만한 방패 하나를 더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능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나이트 목걸이를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힐러라고 해도 정신능력 치랑 그리고 시전시간이 감소된다고 해도 오래 살아야 힐을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그리고 공대 유지력을 더 많이 상승시킬 수 있는 거라 데이어 목걸이보다는 에버나이트 목걸이가 성능이 더 좋아서 그냥 이 에버나이트 목걸이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이걸 계속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라 뭐 전설이나 신화 때쯤에 한번 데이어 목걸이를 만들어서 써보시고 어 마지막에 태초 때는 에버나이트로 하셔도 되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어 사람들이 다 쓰면 막 많이 쓰면은 많이 쓰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첫 번째 황목은. 에버나이트 목걸이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또 이제 많이 쓰시는 목걸이가 저반목이라고 부르죠. 저반목이라고 부르는 정화된 영혼의 해방자라는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방법 이제 인스턴스 던전 중에 저승의 밤이라는 던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으로 얻는 상자에서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각성도 한번 할 수가 있는 주문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밤목을 만들려면 저승의 밤 던전을 꼭 돌아야 돼요 여기 던전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예전에 공략 영상이나 뭐 이렇게 도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놔고 그걸 한번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던전 안에서 이제 몬스터를 처치한다든가 아니면 뭐 영혼을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보스 네임드 몬스터를 처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보상 등급이 올라서 낮은 등급의 상자에서는 목걸이가 랜덤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높은 보상에서는 거의 100% 확률로 떠요. 어쨌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다보면 은어 점수를 600점까지 안 채워도 목걸이를 습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옛날에 이벤트 때문에 부캐를 막 100점, 200점 이렇게만 채워갖고 완료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목걸이가 잘 나와서 포켓들도접반목을 끼고 있어요 <웃음> 요거 황목하고 접반목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어, 황목은 체력과 그리고 받는 피해율을 감소시켜서 생존을 보기에 좀 유리한 옵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 능력치 자체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냥 고정적으로 딱이 받는 피해율, 체력, 대인 피해적, 적중도 이걸 무조건 달고 나와요 그래서 등급이 오를 때마다 저 그냥 능력치 수치가 조금 오른다든가 아니면 사용효과의 에 실드량이 들 든다든가 약간 요런 거고요. 저반목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를 합성효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로 능력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능력치가 보면은 어 공격에 대한 어 능력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어 주, 주능력치도 한 100% 100 이상까지 나오고 제가 지금 신화라서 여기 보면은 뭐 공격력 관련해서 뭐 공속도 로 아니면 방무나 아니면 마법 방어도 무시 뭐 이런 것도 붙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 방무 수치도 굉장히 높게 붙고 그러다 보니까 딜러들이 굉장히 이용을 하죠. 대신에 이제 황목을 꼈을 때보다 저반목을 끼게 되면은 몸이 상당히 약해져요. 딜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제 몸이 상당히 약해져 갖고 그래서 좀뭐 딜을 하기 수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접안목을 끼고요. 아니면은 좀뭐일점 당한다 아니면 뭐 되게 잘리기가 쉽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황목을 끼고 이런 식으로 수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접안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 효과가 있는데 사용을 하면은 대상 주변 이제 5m 이내에 적들에게 이제 대인 피해 저항을 8%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8%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오를 때마다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증가가 돼요. 지금 제가 신화 단계여서 8%고요. 요거를 이제 뭐 주로 이제 중앙에 극딜을 넣을 때, 중앙에 딜타임이 나올 때 그때 한 번씩 써주면은 쏠쏠하더라고요단이 목걸이를 수압할 때 단점은 어, 무기류는 전투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른 무기나 방패로 수압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목걸이나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전투가 걸려 있으면 교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점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뭐 이거 위외에도 목걸이 장비는 조금 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쓰진 않아요 왜냐면 어 능력치의 최대 상한이 지금 이어 황목하고 그리고 접안목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두 종류를 쓰고요 이프 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 저도 황목이랑 저반목에 비해서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진 않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다음 각성인 헤이프 목걸이가 나온다고 해요 지금 아직 게이프 목걸이까지 밖에 없어갖고 그런데 이게 헤이프 목걸이까지 나오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뭐 성능이 더 좋으면은 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입부 어, 장비 자체가 성장시키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가성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장비는 이제 황목. 황목이 황목 아무래도 이제 성장할 때 명의점수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적게 들고 효과는 확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아무래도 그냥 심연의 강화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접합목이 좀더 수월하고요 성장시키기 뭐 a little bit of 이런 r o b l e m you can't do it. So, if you have a little bit of a problem, you can't do it. So, Gigori. g i 스 o r i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어, 진행하는 방식의 던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만 클리어를 해도 악세사리를 습득할 순 있어요 아주 낮은 확률로 악세서리가 뜨기 때문에 매우 장비 점수가 낮아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자기가 좀 장비 점수가 낮다 라고 하면 1라운드만 진행하는 파티에 꼭 들어와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돌다보면은 어, 장비 습득은 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저 노르웨트 던전에서 각성 주문서도 일정 확률로 나오거든요 보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걸 얻어서 각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시키는데 들어가는 강아지는 어, 심연의 강아지가 들어가고요 심연의 강아지가 들어가는데 저반목이나 어, 노르웨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던전 장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합성 비용이 좀 비싸요 고대 장비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싼 편이라 아무래도 합성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이제 제이크 이벤트가 진행할 때어 성장시키면 좋고요. 이제 노레트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합성효과는 세줄이에요 합성효과는 세줄인데 저기 보시면은 착용효과에 PVE 받는 피해율 4% 감소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효과는 네줄인 장비고요. 착용효과인 p v e 받는 피해율 감소 4%를 제외한 3개는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효과 교체가 가능한데 한 줄은 우선 이제 주능력치 챙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 받는 피해율 감소 이 받는 피해율 2%라고 적힌 거 받는 피해율 감소예요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그 나머지 하나를 자기가 원하는 걸로 챙기게 되는데 통 많이 챙기시는 게 최대 생명력 아니면 뭐 방패 막기 확률 요걸 많이 챙겨요. 아니면 받는 치유 요걸 많이 챙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피통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최생을 그냥 챙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자기가 뭐 최대 생명력이 조금 높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방패 막기 형류이나 뭐 받는 치유 뭐 이런 거 챙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르웨트 귀걸이도 솔직히 신화까지만 어, 올리셔도 돼요. 전설이, 전설보다는 신화 정도까지만 올리셔도 되는데 이게 왜냐면은 신화에서 태초로 넘어갈 때 소비되는 골드량이 굉장히 비싸요. 제가 반지를 태초까지 올리, 올려봤었는데 한 2만 골드 넘게 깨지더라고요. 2, 2만 골드? 한 3만 골드 사이 정도 깨졌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능력치의 양은 어, 거의... 주능력치 1, 2인가 뭐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신학까지만 올려놓고 어,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귀걸이도 노르웨트 말고 다른 걸 착용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이프니르. 이프 니르, 어, 이프 귀걸이를 쓰고요. 노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어, PVE에 받는 피해율 감소랑 그리고 그냥 바피감 2%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피감이 몬스터를 상대로 할 때는 6% 감소라서 좀 몸이 많이 탱탱해지고요 대신에 PVP에서는 PV 받는 피해 4% 감소가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PVP 상태에서 콘텐츠를 즐길 때는 어 합성효과 3줄만 적용받는 거라 사실상 옵션이 3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PVP를 주로 즐기는 분들은 노르 악세보다는 이프 악세를 좀 많이 쓰시죠 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프까지 밖에 안 나와서 어, 악세가 게이프까지 밖에 안 나와서 게이프 귀걸이를 착용을 하시는데요 게이프 같은 경우에는 노르 귀걸이와 달리 합성효과 자체에 받는 피해율이 어, 3.5% 에요 그래서 노르 귀걸이는 2% 인데 이프 귀걸이는 이제 받는 피해율 감소가 더 높게 붙어 있어서 몸이 더 많이 탱탱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뭐 주능력치도 더 높고 그러다 그 보니까 많은 분들이 PVP를 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이프 악셀을 끼시죠 그리고 이프 악셀 같은 경우에는 어 나중에 헤이프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어 아마 성능 차이는 더날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PVE 컨텐츠를 즐기려면 노르 악셀가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PVP를 즐기려면 이프 악셀가 더 유리해요. 반지도 마찬가지로 노르 반지랑 그리고 이프 반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귀걸이는 받는 피해율 감소가 됐는데 반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피해율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딜량 상승에 더 기대치가 높고요. 그래서 딜적인 면에 이제 옵션이 붙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지도 PVE 어 기술 피해율이 붙잖아요. 그래서 몬스터를 때려잡을 때는 노르 반지가 더 유리하고요. 대신에 PVP를 즐길 때는 어, 노르반지 보다는 이프 악세가 더 효과가 좋아요 p v p 를할 때는 어, 이프 악세가 더 좋고 요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반지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두개다귀걸을를 꼈잖아요 근데 반지는 하나만 껴요 왜냐면 다른 하나는 라마 반지를 끼시게 될 거예요 이라마 반지 같은 경우에는 던전이나 이런 데서 얻는 반지가 아니고 퀘스트를 통해서 얻는 반지예요 근데 이 반지는 성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노르반지 아니면 뭐 이프 반지에 비하면은 성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넘사벽으로 좋아서 우선 반지 자체에 어 받는 피해율 감소가 붙어있고요 그리고 어 물리방어도나뭐 이런게 붙일 수가 있는데 요것도 효과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좀 여러개가 있어요 근데 이중에 당연히 받는 피해율은 꼭 챙기셔야 돼요 자키에 있는 모든 능력치 중에 받는 피해율 감소 효과가 성능이 제일 좋기 때문에 1티어예요. 그래서 무조건 받는 피해율 감소가 있는 거는 무조건 챙기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챙기면 되는데 라마반지 같은 경우에는 방무가 워낙 높게 붙어서 나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딜러면 방어도 무시 물리방어도 그리고 마법방어도 무시로꼭 챙기고요. 이게 1200씩이나 붙어갖고 단일 장비 중에는 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기술 피해율 챙기셔도 되고, 좀 탱탱함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그 대인 피해 정뭐 치명타 장, 뭐 이렇게 챙기시기도 하더라고요 탱커분들은. 근데 요 라마 반지는 만들라면은어 이게 서사 등급의 라마 반지를 만들라고 하면 왕녀 반지 퀘스트도 다 완료를 한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요, 요게 그냥 뭐 단순히 하루만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진짜 빨라도 한한 한 달은 걸려요 한 달은 걸리는 거라서 될수 있으면은 퀘스트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막 1퀘스트처럼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구해갖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반지 하나는 어 퀘스트 반지인 라마 반지를 낀다 그래서 주로 장비를 내가 가성비적으로 맞춘다 라고 하면은 항목 그러니까 에버나이트 목걸이 그리고 노르웨트 액세 그리고 하나는 라마 반지 요렇게 해서 다섯 개 착용하고요. 뭐 수합용으로 어, 쓸만한 액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너의 숨결이라고 해서 뭐 사용하면은 한 어, 시간 동안 수중에서 호흡을 할수 있는 액세서리거든요. 뭐요런 것도 있으시면 좋고요. 근데 이건 뭐 주로 착용한다기보다는 가끔 가다가 이제 물속에서 진행하는 컨텐츠나 이런 거 즐길 때 쓰시고요 쟁할 때는 물속에 잠수한다고 해서 악세사리를 이걸 착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착용하게 되면은 어 능력치가 감소되는 양이 워낙 높아 그러니까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도핑류로 수중호흡을 하고 그냥 주장비를 끼는 게 좋아서 그래서 요거는 어뭐 생활 컨텐츠 같은 거 즐기실 때 쓰시고요. 장비를 올리는 거는 되게 쉬워요. 어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에버나이트 목걸이 이거 그 항목은 명예점수 상점에 있는 자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을 모아서 뭐그외에 다른 이제 아이템들이랑 단계를 상승시키는 거고요. 그 주문서를 만들어서 각성 시켜서 단계 상승시키고 그리고 노르웨트 귀걸이랑 반지든 노르웨트 무한대전에 들어가서 습득하고 던전 장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시연의강화제로 성장시킨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뭐 라마 반지는 퀘스트 께서 습득한다 그리고 뭐 이프 악세 같은 경우에는 어 만드시려면 만드실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구매를 하는 게더 싸요 이프는 어 거래가 가능한 상태라서 이렇게 경매장에도 팔거든요 보시다가 좀 저렴한 게 올라왔다 라고 할때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 다른 장비는 뭐 초승돌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데 악세는 그나마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그냥 딱히 성장만 시켜도 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보름돌을 바르게 될 텐데 사실상 보름돌의 효과는 어 저 주능력치 오르는 거랑 그리고 물리방어도 그리고 마법방어도 둘 중에 하나가 올라요. 저기 보시면은 아래 옵션이 저또 붙어있잖아요. 경매장에서 어 달그림자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 나오는 이 삼각형 모양의 아이템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왜곡된 그리고 불굴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왜곡된은 마법방어도가 올라고요 그리고 불굴은 물리방어도가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어차피 자기 주능력치를 올리는 거라서 뭐 근공, 뭐 원공, 뭐 주문력 뭐 이런 걸 챙기면 되고 치유력 뭐 이런 거 챙기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방어력으로 올리면 돼요 뭐 물리방어도나 뭐 마법방어도 둘 중에 하나를 올리시면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수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가격은 막 2,000골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초반에는 요거를 바를 필요는 없어요 요걸 바른다고 해서 뭐 급격 하게 세지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장비를 성장시킬 때 이제 어느정도 정체기가 찾아와요. 그럴 때 골드가 좀 남는다 싶으면 이제 그때 바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바를 때는 어뭐 확률적으로 발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성공을 하기 때문에 장비 하나당 2000골드만 딱 들어가면 어 다음부터는 신경 쓸거 없으니까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 라마와 반지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깨다 보면은 처음에는 기간제로 습득이 되거든요 이게 90일인가? 어, 기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거기서 퀘스트를 한번 더 깨야 기간제가 없어져요 근데 기간제가 있을 때뭐 이제 보름돌이나 이런 거 작업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무기한으로 바꿨을 때 다시 해야 되냐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 효과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기간제일 때 보름돌이나 뭐 아니면 저 합성 효과로 교체를 하셔도 돼요. 합성 효과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노루반지랑 어 저반모구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던전만 맨날 돌아도 악세를 계속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처음에 습득할 때 우선 능력치 하나는 고정적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주 능력치 있잖아요. 민첩, 뭐 힘, 뭐 이런 것들 그 주능력치 한 줄은 붙어서 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그게 자기의 주능력치에 맞는 악세가 나오면은 이제 그걸 성장시키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어내저 같은 경우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민첩이 필요한데 뭐 힘이 붙어서 나오는 악세를 습득했다고 그걸 바로 성장시키지 말고 민첩이 붙어서 나오는 악세를 먹을 때까지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민첩이 나오면은 어, 성장시키는 게 좋아요 이유가 효과 교체 가능 횟수가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능력치를 뽑는 데만 해도 좀 많이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이려면 어, 주능력치가 나왔을 때 그거를 성장시키는 게 좋고요 솔직히 악세 같은 경우에는 제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항목 그리고 라마반지 이두 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웃음> 어, 그래서 이두 개만 좀 우선적으로 어, 작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어, 천천히 성장시켜도 될 거예요 딱 그러니까 다른 장비에 비해서 성장 효과를 좀덜 받아요 뭐 가령 무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장해도 질량 상승이 굉장히 어, 크게 느껴진다 뭐 이게 확 체감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성장시키는 게 좋은데 악세 같은 경우에는 그,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장을 시킬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황목이랑 라마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수치가 높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최대한 만드시는 게 좋고요 자 오늘 영상은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악세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 제가 알려드린 악세들 말고도 종류가 좀 여러 개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쓰진 않아요 음. 뭐 귀걸이 같은 경우에도 퀘스트 보상으로 습득하는 귀걸이가 있어요. 라마반지처럼. 근데 그게 성능이 완전 쓰레기여갖고, 아직은 안 쓰는데, 이게 나중에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뭐 패치를 해서 성능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패치가 나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빠이.